예, 다가오는 4월1일이 결혼 기념일이라 서프라이즈로 새로운 결혼 반지를 선물해 줄까 합니다. 고백으로 혼내주기. 몇달 전에 마네시와 백화점을 돌며 우연히 봤던 반지인데 마네시가 반지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. 곱다고. 해서 지난 7 년간 우리를 이어준 빛바랜 반지는 이제 그만 추억에 묻어주고 마네시 마음에 든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며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려 합니다. 아. 4월 1일이 그 저기라서 결혼 기념일이라서 아니면 만약에 4월 1일까지 해서 더 비싼 금액이 해도 여자들은 뭐라 해요? <웃음> 맞죠? 그렇죠? 어. 맞죠. 맞죠. 네, 듣고 보니 절대로 맞는 소리 같아서 결혼 기념일이 아닌 4월 14일 아내 시생일 날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 고객아 이니셜도 혹시? 아 한글 이름도 되는 아, 그럼요. 한글도 음... 예쁘고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뭐 아기랑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네. 근데 아직 이름을 정하않 같아서... 네. <웃음> 사장님 리액션이 정말 좋으시네요. 안쪽 이니셜은 서로 처음 만난 날짜인 6월 8일로 정했습니다. 영수증을 보니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기분이네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4월 1일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마네씨도 결혼기념일에 카메라를 킨 저를 보며 자연스레 최근 반지 보러 간 일을 떠올려 반지 서프라이즈를 하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서 오늘은 결혼기념일인 걸 까먹은 척 연기를 하며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척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거 보고 뭐, 쟁반 노래방에서 쟁반 떨어졌는데 머리 뚫고 들어간 거야? <웃음> 역시나 서프라이즈용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카메라를 들자마자 마네시의 목소리 톤이 두 단계는 올라갔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좀 찍으려고 주말이니까 할 것도 없잖아 그냥 일상 잡는 거? 응 그럼 끝날 때까지 똥좀 사고 와야겠다 아니 지금 찍어줄게 언더. 똥 사는 거? 뭘 찍어줘? 널 찍어달라고 나도 이렇게 쟁반으로 찍을 생각이야 <웃음> 아무튼 계속 이렇게 모르세로 일상 영상인 척을 해보죠 참쇼 제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숨어있는 마네시 빠! 아! 엉? 어? 정말 진심으로 단 하나도 놀라지 않았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놀라는 척 정도는 해주도록 하죠 다시 해줘 다시 <웃음> 다시 해줘 <웃음> 생각보다 귀엽네요 <웃음> <웃음> 뒤집어져서 못일어나는거봐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진짜 일상 촬영에 뭔가 초조함을 느낀 만혜씨 오늘 뭐 하루종일 집에 이 있을 거 오늘? 아빠 우리 어디 가자 그래, 어디 그쵸? 가고 싶어? 사실 내가 이, 이 날을 위해서 최고의 이벤트를 준비했지 차 타고 바로 가자 뭐로? 뭐로? 차 타고 가야 돼 어디, 어디요? 어디 그렇게 한껏 기대하게 만든 뒤 도착한 곳은 자, 샥시들 일어나세요 좀점이 도착입니다 어우, 침 흘린 거봐 자,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프리채널 뮤지컬 뮤지컬? 마네 씨가 죽일 듯한 눈빛을 보내왔지만 공연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다 연지나 박수를 보내는 걸 보니 매조미도 잘받나 보네요 야 감상평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지 아니 뒤에 뒤에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<웃음> <웃음> 왔더니.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거야? 어? 이게 이번 이벤트의 끝이었어? 아니죠 이제 집에 가면 뭐가 있느냐 <웃음> 술타임! <웃음> 마네시의 진심이 담긴 허두숭 이건 생명의 위협이 되네요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눈치 없게 행동해봅시다 무슨 타임이죠? 술타임 술타임을 합니다 짠 <웃음>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네. 술타임이 진행되는가 아니, 싶었는데 아니 근데 응?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? 맞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쉬야를 지릴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? 응 오늘은 바로 이만의 채널 만들어진나 <웃음> 진짜 제가 생각해도 최악의 눈치 없는 남편 메소드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우전 그 우리 만우전에 우리 뭐했지? 아 결혼기념일? 자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보도록 합시다 8년차 이제 접어드는데 무슨 저기야 섭섭했구나 그래가지고 아 섭섭하니 손가락 대봐 자 반지 여러분은 이 뒤에 제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모르실 겁니다. 며칠 뒤. 네, 4월 14일 반지를 찾으러 왔습니다. 으 음. 덥다고 <웃음> 진짜 영롱하네요. 무이자 어떻게 됐나요? 무이자는 못 참죠. 오늘 어, 서명하는데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. 금이 너무 넘가서 주차해드릴게요. 아 주차 자전거 더 왔어요. 네 기름값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. 이제 이거 들고 마네시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반지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. 아 가는 길에 이쁜 꽃도 샀습니다. 지금 마네시가 매점이 학원 데리러간 사이에 저는 이걸 어디다가 숨기고 또 어떻게 등장시키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. 오씨 뜯기도 무서워 이거. 오,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. 보관함도 떡번떡한. 이때 진짜 사기 먹은 줄 알았습니다. 아, 아, 아, 여분으로 케이스를 하나 더 주신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. 300만원짜리 꿈꾸는 달락입니다 이제 마네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케이크도 없어? 아 불쌍 반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블러핑용 선물과 케이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마네시가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누가 숨겨둔게 있는 거지? 있긴 한데 지금 공개할 수도 없고 이거 나 오늘 내 밥은 오늘 오징어덮밥이 끝인 거야 아침에 오징어덮밥을 시켜줬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운동 가서 그거 못해 골뱅이 못 반드시 집에서 마셔야 이벤트가 진행되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 뒤로 겨우겨우 마네시를 설득해서 결국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기 안주 포장하러 잠시 나간 마네시가 돌아오기 전에 불리나게 케이크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엄마 오기 전에 사가야 돼 귤? 엄마 귤 좋아해? 응 맨날 나 같이 하나 먹어 그렇게 매점씨 추천으로 산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, 엄마한테 편지 쓰고 있어? 요즘에는? 예, 감동 편지는 배점 씨에게 맡겨두고 저는 데코레이션과 무드를 담당하도록 하죠.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어떻게 놀래켜 줄 건지 리허설까지 진행해 준뒤 아내 씨가 돌아올 때까지 무한으로 대기해 줍니다. 이때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 바로 작전 시작하도록 하죠. 아, 이거 왜 이렇게 불안 붙어? 아니, 배달도 왜 지금 타이밍에 오는 거야? 합니다 그니까 아 설마 이 타이밍에 뭘까 했는데 진짜 이 타이밍에 배달이 오잖아 50분 걸린다면서요? 앗 뜨거워치 야왜 그래? 그 너한테 편집어 뭐야? 뭐야? 그리고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거? <웃음> 이거? 벨 누르지 말라고 적어드렸는데 <웃음> 아 진짜 원래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이 배달 때문에 <웃음> 자 이거 너가 이쁘다고 했던 단지 싸다잘아근데응 예, 여기 자랑하자 우리 예 뭐야 아니 내가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? 큰일을 뻔 했죠 언제 산거야? 방송인거야 진짜? 미션 임파서블이었어 우리 아 이거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좀 서프라이즈 완벽하게 할까 근데 망했어 배달 때문에 <웃음> 왜 이렇게 들어지 아니 야, 차라리 한번만 그랬으면 몰라 케이크 켤울 때도 배달 와너 와가지고 반지 보여줄 때도 배달 와너무나 <웃음> 웃기네 아휴 저, 저 벨만 안 올려서 놓고 있는데 진짜 너 방금 막 글썽글썽했는데 갑자기 방 터지잖아 유튜브의 신이 잠시 들렸었나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yeah. 네. <웃음> 와 근데 진짜 영롱하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삐까뻔쩍히 완전 옛날에 솔직히 그거였잖아 네 마음에 드는 거 엄청 많았는데 못했잖아 그땐 금액도 금액이고 진짜 최소한으로 하자 그치?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지? 아니야 난 다이아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거치고 다이아만 보고 있는 <웃음> 지금? 너무 너무 빠짝거려서 눈을 뗄 수가 없네 나 샌드박스 소속이 아니고 다이아 소속인 줄 알았어 <웃음>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진짜로 행복합니다.